안녕하세요 전자일기미입니다 어, 오늘은 신축 전원주택 타일시공에 대해서 어, 타일시공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리고 뒷일까지 하고 마감까지 하는 그 과정을 모두 담아봤습니다 뭐 욕실 리모델링 상가 리모델링 여러가지 타일 시공이 있지만 좀 많이 힘든 시공 중의 하나가 저는 전원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제 몸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웃음> 어,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셋업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뭐흔이 말하는 곰빵이죠 네, 곰빵 시공준비 뭐 단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돌이라는 것은 어, 정리정돈이에요 그리고 시공준비 과정이고, 어, 지금 특이사항으로보면 목공과 공장이 겹치기 때문에 피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욕실 1층 한칸 있고, 다용도실 있고, 주방 있고, 현관 있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 욕실 한 칸이 있어요. 음, 그 시공 바탕면에 제가 다 시공 셋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거와 같이 타일도 곰방에서 세팅을 해 놔야 되고 접착제도다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저도 시공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음 저희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셔서 이제 시공이 이어진 거고 기술자는 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건데 어 저는 아직 젊고 빠릇빠릇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어 숙련공이기 때문에 저보다 시공이 더 훨씬 빠르죠 판단력도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용조실을 시공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접착제하고 타일 다 밀어드리고 그 남는 시간 그 붙이고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위층 아래층 뭐 베란다 아 2층에 베란다도 있구나 예 그것까지 다 시공 셋업을 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예 어, 지금 타일 곰팡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예. 왜 타일공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제가 이 일을 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타일 직업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층까지 다 올리고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나요 지금 바깥에서 이 타일을 모두 내부로 들여 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동거리가 상당하고 그리고 타일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다 있어야지만 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자 여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음 유튜브나 이런데서 보면은 많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탈 시공하는 장면들만 보여지고 기껏 해봤자 뭐 레비탈 나르고 그 다음에 베딩하는 장면 이런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습식 시공이냐 뭐직방이냐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노이물로 시공을 하느냐 착시공을 하느냐 이런 것들만 크게 나눠지고 음 그렇게 뭐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웃음> 말씀들을 안하세요 사실 시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도맡아서 하는 음 사람을 대모도라고 하죠. 대모도. 조공인데 어, 조공 뭐, 조력공입니다. 공뭐조말 그대로 기공을 지키공의 어, 조력자. 기공을 도와서 일을 하는 건데 흔히 말하는 그냥 잡부예요 잡부. 네, 타일의 잡부. 이것저것 시키는 거다 하는 거. 정말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타일 시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전에 와서 끝날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웃음> 네. 뭐탈 공정만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겠지만, 공정이 겹치면 장애물들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네. 그걸 피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또 현장일이고 조공해야 되는 일은 그라인더. 그러면 뭐 뒷일, 곰팡, 사물의 비비고, 뭐 시공 준비서부터까지 매지, 그 다음에 커터, 재단 다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음 15만 원, 네. 그래야지 1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믹서기도 돌릴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 그냥 뭐, 그럼 자뿌... 왔을 때그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보통 13만원 받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나는 타일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경력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한 15만원 정도 받고 타일 한 발을 재단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칠수 있고 붙일 수 있다 하면은 18만원 받는 거예요 준기공의 단가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준기공은 18만원에서 20만원정도 받으면 적당한 것 같고 그 이상 2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기공인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경력을 쌓아서 25에서 30을 받는다는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과정이 있어야 되고 눈썰미도 있어야 되고 시공에 대한 판단력도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 조공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시공하는 게더 힘들어요 물론 음, 곰빵을 하고 이런 것도 물체적으로 힘들지만 시공자는 시공에 대한 품질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시공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좀더 어렵습니다. 힘쓰는 일보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어 소비자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퀄리티를 많이 따지고 시공에 대한 부자재도 많이 보니까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진 거고 이게 다 인터넷 때문이다. <웃음> 현장에서 그렇게 <웃음> 말씀하시고 유튜브 때문이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좋게 바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긍정적인 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어, 소비자의 욕구는 높아졌고 만족도 시켜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품질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그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나 이런 걸다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근데 어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이제 실장님들을 보면 은그 실장님들은 여기서 왜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걸 고려했을 때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소비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어 논쟁이 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요즘은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자는 어, 일당으로 갔느냐, 그리고? 맡아서 평당가로 갔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조공과 기술자의 급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 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당 30만원을 받고 싶으시면, 그만큼 일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독립을 해서 30만원을 받고 싶은데 일을 빨리 끝내야지 하는 양만큼 일하는 만큼 받아가는데 그거를 인정 받지 못하면 음, 일은 없어질 거예요 예.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웃음> 뭐 주변에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부담도 있는데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예. 어, 영업 기술력도 아직 부족하고 그다음에 아직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현존하는 이 상태에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그리고 제가 일을 맡아서 한, 한다고 한들 어, 제가 불러서 이제 조공을 쓰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에 들게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불러서 오신 분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어, 용역은 용역이다 이 말을 또 제가 이해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다 제가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독립을 하겠죠. 근데 타일은 절대 결코 혼자서 할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양평에서는 작은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고 또 서울 경기권에서는 저는 타일팀에 속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가 너무 돼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되게 많이 받아서 예 <웃음> 네. 어, 네. 그렇습니다. <웃음> 지금 마음 맞는 팀을 잘 만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더라도 저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모두들 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타일 전후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하고 있는 이런 모든 바탕 배경들이 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일입니다. 그들이 얼만큼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사모래를 비벼서 음, 지금 다용도실 현관 그다음에 베란다 그다음 2층 욕실까지 전부 다다 다 채워야 되는 게 아까 보신 용달에 있는 모래 전부 다 채웠습니다. 남기지 않고 그리고 레미탈도 다 섞어서 됐고요. 원래 시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레미탈을 준비해 주셔서 모래의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레미탈은 부족하고 해서 그 양만큼 모래를 추가해서 레미탈을 섞어서 있는 자재로 마감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또 현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은 어차피 흐르고 저는 버틸 거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